지금 이재명과 검찰 등을 포함한 여권 전체는 목숨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은 약자에게 따뜻한 사람,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 타인에게 깎듯이 예의를 지키는 사람, 자신은 손현공 출신으로 없는 자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평생을 자신은 약자 편에 서왔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최근 원희룡 국힘당 대선후보의 아내이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강윤영씨는 이재명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평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권리나 타인이 가진 것을 무자비하게 침해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특징을 가진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바로 그 유형의 전형이다 이런 충격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모습과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이재명에 대해서 내린 진단은 이재명 한 사람에 대한 정반대되는 평가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은 다양한 말들을 쏟아냈는데 그중에서 어쩌면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될지도 모를 충격적인 언동 한가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준비하고 만드는 데큰 용기를 줍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감에서 이재명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뜻밖의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희룡 국힘당 후보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다루었던 얘기인데 저와는 보는 각도가 약간 다릅니다. 이재명은 뜻밖의 묻지도 않은 얘기를 일부러 발언권까지 얻어가면서 했습니다. 유동규는 체포 당시 부인과 이혼 문제가 얽혀있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약을 먹고 누워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 얘기를 들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는 국힘당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언론에서 봤나 기억이 잘안 난다 이런저런 유동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전해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얼버무리고 맙니다. 주로 언론들이 이재명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번 발언을 살펴보면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의 진면목을 들여다보는 의외의 소득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언론도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어떻게 그가 알았느냐,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왜 이재명 그가 누구보다 지금 시점에서 유동규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할 텐데 자신의 입으로 직접 유동규가 죽음을 택하려 했다는 사실을 왜 그가 언급했을까 그것도 아무도 묻지도 않았던 것인데 일부러 추가적 답변을 하겠다고 신청까지 해가면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여러분은 의심이 가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이재명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오버해서 실수로 우연히 내뱉은 말이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재명은 머리가 좀 좋은 것이 아니고 뛰어나게 좋은 사람입니다 이재명처럼 치밀한 사람이 묻지도 않은 얘기를 일부러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단순히 실수인 것처럼 무심결에 그런 말을 내뱉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재명을 이재명답게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이재명은 지사직을 미리 던짐으로써 국감을 어떻게든 피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이었는데 이 예상을 뒤엎고 의회의 선택을 했습니다. 벼르고 있는 야당 의원들 때문에 라도 험난할지도 모를 국감장에 직접 나오기로 선택한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방송을 이용한 공짜 선거운동의 기회. 공중파를 이렇게 오래 붙잡아서 광고를 하려면 수백억 원의 돈이 듭니다. 이재명은 공짜 광고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두번째, 이번 기회에 전 국민의 시선이 모여있을 때 대장동의 혐의를 충분히 물타기해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는 계산. 야당 의원들의 공격증은 충분히 받아칠 수 있다는 계산. 내장동 비리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국감의 발언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해명하자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계산을 하고서 이번 국감이 자신의 대선 향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상황인식을 충분히 했었을 이재명이 또 얼마나 치밀한 국감 돌파 작전을 짰겠습니까? 세번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이 실수로 유동규의 극단적 선택에 관한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치밀한 계산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재명을 정치귀재 정치천재 이재명답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재명이 유동규가 죽을 결심을 했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예상 못할 그런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체포 당시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누워있었다면 이것은 체포 당시에 검찰이 알았을 것이고 어떻게든 언론이 이것을 보도했을 것입니다. 체포 당시에 우선 병원 응급실부터 가서 치료부터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 과정 때문에 검찰의 신문이 진행조차 될 수가 없었을 텐데 그 어디에서도 유동규가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검찰의 신문이 중단되거나 늦어졌다는 그런 흔적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말 외에는 그 어디에도 유동규의 극단적 선택을 뒷받침 해줄 보도나 증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언급 유동규가 이혼 문제도 있고 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라말 자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추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은 사람이 이불 속에 누워 서두시간씩 누구랑 통화를 하고 밖으로 폰을 던지는 치밀함을 보이고 검사가 미리 들어가서 한시간 가량 얘기를 했다는데 그가 의사도 아닌데 들어가서 무슨 치료라도 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당시에 앰뷸런스라도 출동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첫째 유동규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재명의 말은 거짓말로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만약에 첫 번째 추론이 맞다면 이재명이 이런 거짓말을 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유동규의 입장이 되본다면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유동규는 자신이 죽으려고 한 적이 없는데 이재명이 국감장에서 자신이 죽으려고 했다는 말을 했다. 유동규 본인이 이것을 들으면 과연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대범하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이재명씩이나 되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개인적 일탈과 비리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유동규 이미 한 번의 극단적 선택도 했던 유동규가 혹시 이후에 어떤 형태로 그렇게 되더라도 죽더라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조성됐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말은 곧 유동규 자신에 대한 엄혹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이나 극도의 공포상태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이에 공감하십니까? 저의 추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가늠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검찰 등을 포함한 여권 전체는 목숨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신경정신과 전민희의 말처럼 그가 만약 그런 소시오패스적인 경향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이끌게 된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암흑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와 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좌와 우의 싸움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미래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없어질지도 모를 언론의 자유 경제적 자유 모든 사람들을 억제하고 있는 평등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래 독재의 또 다른 이름 포퓰리즘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기로 향하여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대우각성을 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